다음은 그분 어깨를 펴주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. 오른손을 쭉 펴시고요. 왼손으로 오른손을 당겨줍니다. 하나 둘셋 이때 오른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골반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. 다섯 왼쪽 시선은 왼쪽을 보시고요. 하나 둘셋 오른손은 당겨주고 왼손은 앞으로 밀어줍니다. 다섯 잘하셨어요. 어깨 스트레칭으로 어깨를 유연하게 만드시고 등과 구분 어깨를 더 펴주는 동작을 할게요. 합장 앞으로 호흡 정리하며 몸의 정렬 맞춰주시고요. 두번 호흡할게요. 하나 둘 다음은 뒤를 돌아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. 저의 등모습을 한번 봐주세요. 초보자분들은 손가락을 아래로 하는 합장으로 연습하시고요. 중고급자분들은 위로 합장하여 견갑골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꾹 눌러주시면서 등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세요. 어깨를 내리시고 호흡 천천히 하나 둘 후, 셋 네, 이때 팔꿈치는 약간 앞으로 밀어주세요. 다섯, 내쉬고, 양손 무릎 위에 정리.